어요? <웃음> 너무 너무나 기대된다. 아 기대? 전요자 <웃음>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커플 스타일 체인지잖아요. 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나로 바꾸자는데 평소로좀 달라요. 오. 이제 해오셔야 할게 있어요. 오. 각자 팀 명을 정해오시고요. 구호를 지금 정해오세요. 아, 진짜요? 네 30초 드릴게요. <웃음> 잘했어요. 아 이거 안 보이는데? 잘했어요. <웃음> 벌써요 저희는 이제 31살 결혼할 거라서 서리버. 네. 아왜썰리만요고는요베스티나 썰이만 다 보여주세요 이거 주세요 협의된 거 맞나요 <웃음> 네. 동의된 <웃음> <웃음> 거 맞아요 네. <웃음>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저희, 저희 팀명은 네, 처음처럼입니다 <웃음> 와 좋아요 <웃음> 처음처럼 <웃음> 팀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호 준비해 이 시작 번가이약난 너무 약다 어때요? Okay,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팀명이니까 여기는 쏘리 원. 네. 저기 처음처럼 네네. 벌써 더어지럽네요 아, 저는 제꿈 너무 음. 입혀 보고 싶어요. 었 음. 그 댓글에도 아최마대저 새끼 옷제꿈 정리 입혀 주세요. 되게 아. 많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 옷을 그래좀 무난한 거 주고 왔어요. 어. 네. 그래서 좀 입혀 보고 싶다. 깔끔한 거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뭐 음. 어, 일본 야동백으로 가고 있어요 네, 요 아, 아, 아, 네. 아, 네. 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꿈이 는 시미킨 형님이었거든요 너 때문에 준비해 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웃음> 네 똑같이 이거 강의 보여주셔야 돼요 <웃음>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네 분이 옷을 갈아입고 두 분씩 들어오실 건데 <웃음> 어? 예,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냐 이제 너네처럼 커플로 포즈를 따서 걸어 들어오셔서 중간에서 포즈해 주시면 됩니다 입고 네. 입고 올까요네 입고 오세요 <웃음> 난 어디로 갈아입어? 여기 뒤에 뒤에 살아입게 정훈아! 야, 정훈아! 정훈아. 자, 자, 빨리 여러분들께 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박! 네, 그러면 처음처럼 준비됐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한 가운데서 네. 어이, 그러니까 여학생 부른 거죠. 그냥 아무도 없는 데 아. 어이 딱돌아보 딱 난데 엄마야넌 누구냐? 아시대로요. 사랑해. 어, 돌아가고 싶죠. 에, 에, 에. 아. 하지만 이런 감정이 납쁘지 아. 아,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는 없습니다 지금. 단추도 이렇게 하나 풀러가. 그러니까 왜 피해요? 음. 당신이 네.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웃음> 사업이 너무 강력해서 네. 뒤에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데 네. 우리 서리원팀 준비됐어요? 네네 네? 그럼 서리원팀 나와주세요 아, 네. 어머 어머 쏘쏘? 그럼 바보야 지마 우리 믿어 다네 선생님 우리 시청자들은 믿어보고 싶어요 내 거야 어차피 이게 낫네요 <웃음> 자 공개합니다 리더씨팔 내려 내려야죠.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 지목 한세번 하세요. 후! 둘, 하나, 둘, 셋. 제가 이제 미도 맨날 댐상이어가지고 그 에스파의 카리나 발맞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에스파 카리나가 레드 드레브 연습 영상에서 입은 옷이에요. 어, 진짜, 아. 진짜? 아 왔는데 제가 이제 안에 이너를 입었을 때안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미도가 입으니까 얇았다! 아 그래서 지금 빅액시던트예요 <웃음> 아... 아... 아... 아... 이게 다 열려있는 건가요? 네! 제가 입었을 때는 진짜 그냥 건전했거든요. 당연하죠. <웃음> 음. <웃음> 이게 뒤에도 열려있고 <웃음> 음. 아 앞에도 열려있거든요. 아, 이게, 이게 뒤에도 포인트예요. <웃음> 음. 뒤에가 너무 어? 예뻐요. 야. 야, 미도가 이런 옷에 입다니. 어... 깜짝 놀랐어요. 음. 내가 입을 때 이게 진짜 건전해서... 아무렇지, 아, 아무렇지 않았는데... 아도 전화할 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그래서 미가가 이거 넥스트 레벨 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거 갖고 온거같아아 먼저. <웃음> <거 웃음> 아 먼저 넥. 음. <웃음> 일단 제품 옷을 설명드리자면 네. 제품은 이제 돈이 많은데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 표고를 잘 입혀왔고요. 네네 그리고 이 옷은 숙박아 음. 동숙박할 때 입는 그 옷입니다. 네. 이게 오, 이 H&M에서 7,900원. 어, 진짜? 이퍼피문이맞저도 11,900원. 어. 그래서 옷만 합치면은 2만 원 정도 에 구할 수 있고요. 어. 개성 있죠? 언제 어디서나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문제 입고 없어요? 다니면은 제일 중요한 자신감. 아, 자신감. 자신감이 풀어 나와야 네. 이 옷이 어.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발 이제 좀... 하고 또 책이 또 비싸요. 네 맞아요. 시계가 깁퍼요. <웃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웃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 네, 네. 너무 잘 쓸지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다. 제가 또 이런 옷을 잘 입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목이 까매요. 축구를 많이 가고목 다리가 까만데 이제 속살은 조금 약간 좀 뽀얗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잘 입지 않는데 네, 참, 정말 새로운 경험하게 해주시는 마트에한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 <웃음> <웃음> <강사> 맞나요? <웃음> 네 감사해요. 이안 불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이안 있잖아줌 <웃음> 있잖아. 있잖아. <웃음> 야, 이피부요한 이긴 어서가져왔어요서 번도 입은 적가는 옷이에요 어가서파요안들서 아, 아, 네, 이거 줄 거예요 서어울서새 아, 옷인데 아. 저 팔이 안들어가더라고어이안 <웃음> 들어가서. 못입어요그래가지고 나 이제 어깨선 이쁘고 엄청 많은 사람에 주고 싶었거든요. 딱아 언니다. 시켜버리고 가고았는데 역시나 잘 어울려요. 어깨가 커가지고. 네, 어, 킹받네요. 또 킹받아. 아 킹이죠 킹. 아, 킹. 킹. 아, 킹. 아, 킹킹 킹. 어. 이제 서리원 팀 옷을 성터러 팀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태형한테 입힌 옷은 어, 이제 요즘에 또 간절기잖아요. 그 간절기 때또 입을 수. 있는 하는 거를 좀구독자분들에게또 팁을 드리기도 하면서도 또 마태형을 꾸며보고 싶었는데 네. 괜찮아요. 이 바지 핏이 정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뜨뚜 뜨뚜록 뜨뚜 뜨뚜룩이라고 하는데 전잘 모르겠으나 뜨뚜으로또 소화를 해버렸어요 마태형. 어쩌면 마태형이 패션의 선구자일 수도 아니 그 이거 자꾸 안담분이 바지 안 잠겨서 그러면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웃음> <웃음> <웃음> 마태 순수 근데 또 바쁘지 않아? 옆에가 좋아 옆에가 좋아 그리고 이제 뭐 더우면 이건 벗을 수도 있고 벗어서 이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반팔티 핏도 괜찮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큰 프린트 되는 거는 이런 거 보다 안 예쁜 거 같아요 아 진짜? 아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견해요 견해 네, 그래서 프린트그거잘안사요아 그래요? 아, 이러보니까 좋다 아, 이렇게더커디가 네. 가능하네 아니 마트에 지금 되게 잘 어울려 그런데 빨간 신발에 신네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준 거죠 전체적으로 문난문난 문화 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약간 좀 어? 어? 조상람센셀수 있다? 안돼 아, 안경이랑 잘 어울려 맞아, 맞아. 그래서 트렌치코트한게 사려고요 어? 좋아요 가을이에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유진이가 우리 카리하옷 네. 아, 사방해주세요 아, 카리가 룩이고요 이거 너무 잘해서 무궐쯤에 가장 겸손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미도 안가부터 계속 거의 마더테리사 사는 아, 거예요? 네. 지금 소원이 있다면? 옷을 갈아입고 싶다 아 그래서 이거는전 선물 받았는데 그분이 카리나 옷 이거 하나나캡처해가지고이 하나 로고를 뭐 발견하시고 똑같은 걸 샀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요즘 방송을 볼때 미도가 넥스트레벨을 너무 잘하길래 내딸 디귿을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한번 오늘 여기 앞에서 넥스트레벨을 쳐주면 어떨까 아, 한번 갖고 왔거든요 딱그 로고로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뭐? 차이는 자시인가 원래 섹시한 그게 아니었는데 섹시 미 발산! 발산! 디샷이아 뭐죠? 그렇죠. <웃음> 오 욕으로 만들어버리네초락릿가초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루프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제 갈아입고 올까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두팀 포즈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럼 네. 처음처럼 먼저 들어오세요.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 따라가고 저는 이제 그걸 리미이크한 머스터버스의 정범준입아난이 제도의 소송 여관이에요 제 꿈이 한결 편해졌네 아 어, 어, 너무 편해졌고요 잘하네요. 잘 어울려요? 잘 네. 어울려요? 블랙으로도 맛있잖아요 아, 커플룩 같아 너무 잘 어울려 특히 유진이가 <놀람> 네. 응. 오 빨리 다음 팀 모시고 싶어요 네. 빨리 어, 다음 팀? 네. 오, 오 어, 어머나 어머나 수신지. 어머나 이게 무슨 신지? 컨셉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람> 저희 계획도 왔어요 <놀람> 미도도 여유어졌네. 일단은 두 분이 자유로워졌고요. <웃음> 두분 어때요? 미도가 핑크가 되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맞습니다. <웃음> 미도요. 감사합니다. 컨셉을 본 매력 있는데? 되게 매력 있다. 둘이 뭐야? 컨셉 뭐야? <웃음> <웃음> 예쁘죠. 굉 네, 큐티하게 그러니까. 잘 포지한 것 음. 같아요. <웃음> 아니 이번 두 번째 룩이 네명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아까는 안렸는데 아까는 어울렸다기보다는 컨셉이 확실했는데 아. <웃음> 지금은 다들 너무 자연스럽고 예뻐 네. 진짜 가져갔으면 좋겠어 본인 옷이었으면 좋겠어요 훨씬 어려, 어려워요 어. 감사합니다 고추 옷이 소주로 살 같아요 대나이 같아요 네 이제 옷 설명 바로 합시다 이거는 그럼 아 요번에도 저부터 하자면 마아형 이거 이거 제가 많이 입고 온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응. 음. 네, 간절기에 많이 입기 좋은 얇은 니트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게임을 여쭤 보셔가지고 음. 그 옷을 갖고 오면서 마티 형한테 입혀봤는데 웬걸웬걸웬걸 웬걸, 웬걸! 너무 잘 어울리잖아. 제 나이로 보이는데잖아요. 음. 감사합니다. 마태 이렇게 입고 다녀요. 나 이게 줄무늬 음? <웃음> 아, 별론데 예쁘네. 별론데 예쁘네. 옷 입으라고 하시네요. 진짜? <웃음> 아 저도 막 오렌지 입고 레몬 이런 거 입고.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저는. 아,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문화하게 입은 것도 나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음. 이쁜, 근데 옷은 이쁜 거 같아. 요 어. 네. 너무 예뻐. 여기다가 칩스 한게 있으면 좋겠다. 음. <웃음> 둘다 살짝 줄무늬 니트잖아 지금 커플룩 같아 그래서 유진이가 손 놓으면 될거 같아? 이제 반팔 안에 반팔 원티스에 가리웠는데 좀금보니까가다르 가을 원티스인데 좀 밝은 색을 입으면 어떨까? 특히 음. 미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갖고 와봤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 먼저 입으려다가 내가 처음에 센걸 입고 그다음에 이제 입술한 걸 가려진 색 입으면 미도가 편할 것 같아서 근데 확실히 편하보이죠 너무 편해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느낌? 맞아요. 맞아. 음, 바꿔봐. 예. 네, 음. 얘 제꼬비가 본인이 또 이렇게 코디해서 입었어. 예. 제가 근데 옷살때 어떻게 사냐면요, 패션에 대한 고민을 하기가 싫어요. 뭔 뜻인지 음. 아시죠? 음, 막 따로. 레이어드하고 매치하기 힘들다 이거죠? 네. 귀찮다는 거죠? 귀찮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셋업로 삽니다. 음. 세트으로 사버려요. 그래서 입으면 됩니다. 맞아. 그래서 마트가 아디다스 셋업 되게 많아요. 네, 아디다스 골드 해야 되겠다. 골드 음. 아 진짜요? <웃음> 네. 그래가지고 네. 아디다스에도 이제 시즌별로 상품이 나와요. 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시즌이 라서 이제 이제 내려보다안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음. 너무 귀여워서 샀다. 음. 좀잘 어울리는데? 근데 지여 입어요. 네, 그리고 이런 티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계? 네. 시고 네. 와이드 펠트에 어그리스에 어울려요. 어그리 그래서 어그리스에 지켰다. 음. 어.. 아프지 않죠? 네 좋아요. 어? 제꿈 이대로 축구하러 가도 좋을 것 같아. 어.. 어. 그 축구하잖아요? 골넣을만 하죠. 어.. 이렇게 골을 넣으면 세리머니를 할수 있잖아요. 어? 어떻게 세리머니 할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 골을 넣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심슨 있잖아요. 어. 심슨이 스킵을 타고 있잖 <웃음> 바로 스킵을 타고. <웃음> 뭐 아빠, 아빠 이런, 아빠 이런 아빠 식으로 세레운니을 하면 이제 와 열심히 아니, 시리즈 아니 시리즈 너무 귀여워 맞아요 <웃음> <웃음> 귀여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잠깐 민도도 유진이 한번 설명 이 옷은 제가 루프 찍었을 때 입었던 옷이고 초창기에 제가 유튜브 브이로그 처음으로 올렸어요야오 이거 진짜 다른 그그 느낌인데. <웃음> Uh, oh yeah, yeah, 이렇게 해서 걸을 때마다 보이는 거 이렇게 걸 때마다 살짝씩 보이는 이게 그 걸스데이 맞아요 걸스데이 무반장 s o m 썸띵 i m e o t a t something, something. 나, something. Chatter, <웃음> 아, 근데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웃음> 너무 잘 어울려서 주고 싶은 마음은 지만 괜찮네요 이러고 산거요아저 이거지만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저 이런 거 입어봤는데 유진이랑 저 같은 스타일은 어차피 입다가 올라가요 저 트임이 뜯어서요. 아유 저 아유 이것도 아유 오늘 한칸 뜯었거든요. 음. 야, 뭐 충격적인 거 말해줄까요? 네, 아까 네. 미주랑 똑같이 이 나거든요. 저한거 아니야? 네. 와, 몰랐어요. 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진짜로 몰랐어. 똑 같은 거예요. 대박. 대박. 아, 박 나요. 얼굴이요? 동의한 거예요. 동의한 아, 거예요. 음. 소감이 어때? 아저저 저 이거 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음.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너가 염색해서 오히려 블랙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올 블랙이. 아포트 포인트가 음. 돼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좋아한다. 잘 됐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진짜. 이제 앞으로 올 블랙만 입을. 오반갑합니다반갑세요 네. 왜요? 왜요? 나또가려고요 너무 귀여운데. 네. 맞아. 다들 맞춤 표가 아니라 물음표인데 <웃음> 항상 하던 거 있잖아요. 본인들 어떤 옷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첫 번째 룩이랑 두 번째 룩 중에 저이요 아까는 아, 뭐. 타이거 막 바짝 때 저도 이거요. 진짜 이거요. 어... 뭐. 저도 이거요. 왜요? 뭐랄까? 왜, 왜왜 왜요? 왜요? 아, 뭐랄까? 저도 인기를 안 해줘요. 아, 진짜요? 진짜요? 저저저저 뭐야 다이거에 네. 마트 허리가 되게 자유분방해졌어요. 허리 33이에요. 사달라 뜻이지 지금 아, 자기 70? 인치 말해준 거지 37이었어요 <웃음> 이것보다 그렇게 그게 33이면 안돼그러네 어. 많이 줄었다 음. 마지막으로 그 이제 전신 착장 사진 찍어야 되니까 포즈 살짝씩 보여주시고요 어? 커플 커플 해가지고 넷이 같이 찍는 거 어때요? 하나 둘셋 하나 더 하나 둘셋 마지막 하나 둘셋 네그 <웃음> 오늘 나로 바꾸자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또 보시고 싶은 체인지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아